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을 힘있게 만든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시면 점 3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을 누르시면 한국어, 영어에 대한 자막으로 저희 레슨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이언을 치는데 또는 뭐 다른 클럽을 치는 데도 해당될 수 있지만 아이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이 안 뜬대요. 아이고 그냥 로프트가 있는데도 볼이 안 뜬대요. 볼 어떻게 하면 뜨게 할수 있어요? 특히 미드라이언, 롱아이언 치니까 공이 안 뜬대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4번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 4번 아이언을 드는데 물론 어, 볼이 안 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자격 요건은 일단 공을 스위스팟에 맞출 수 있다 라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는데 볼이 안 뜬다. 그거는 그런 말할 자격이 일단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막 성급하게 이병옥이가 드리는 대로 뭐어 쇼다이언, 미드라이언 롱아이언 막 바로 바로 막 연습도 안 하고 바로 와가지고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연습 한몇 개월씩 하고 와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볼이 안뜰때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 해야 되겠죠? 이해하시죠? 하시죠? <웃음> 좋아요. 어, 그러한 가정. 제가 롱아이언은 좁게 서더라도 정확히 히팅을 할수 있을 때 대화가 된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려요. 그럼 지금 굉장히 안 떠요. 안 뜨죠? 여기에서 이제 트러블 슈팅, 어떤 문제의 해결 방향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롱아이언을 잡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먼저 7번 아이언 먼저 보여드릴까요? 7번 아이언을 딱 잡게 되면, 뭐, 한 미들스윙? 미들스윙으로 하고, 사이즈도 그 정도 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탁 해가지고, 이게 딱 쳐요. 그래서, 어머, 뭐이 정도면 충분히 내 플레이 할수 있지? 그런데 이제 롱아이언을 잡을 기회가 딱 됐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서, 이게 길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똑같이 서요. 그럼 뭐 스몰 스윙을 연습하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실전에 왔는데 똑같이 치면서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공이 어때요? 뜰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긴 클럽은 훨씬 더긴 활주로를 필요로 합니다. 쇼다이어는 제가 여러분께 먼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쇼다이언미드아이언 롱아이언을 레슨을 할때 스몰 스윙부터 접근을 하세요는 여러분이 스위스팟에 맞출 수 있는 타점을 확보시키기 위한 접근방식이었고 지금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공을 못 띄우는 걸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레슨을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짧은 클럽은 뭐 세스나 비행기 그 프로펠러 하나 달린 거 근데 이제 드라이버에 가면 훨씬 더큰 활주로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드와 아이언은요 우드가 대장이고요 뭐 드라이버가 대장 그리고 4번 아이언이 뭐 어떻게 가지고 뭐 4번의 서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드라이버 하고 제일 긴 클럽 우드 계열에서 드라이버가 그 대장 이면 아이언 에서는 4번 아이언이 대장이에요 우드 드라이버와 4번 아이언은 동격이에요 다른 패밀리 에요 우드 우드는 통칭이죠. 그래서 우드라는 통칭 속에 드라이버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고, 3번은 뭐예요? 스푼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언도 각각에 다 이름이 있는데 저는 몰라요. 그뭐 되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4번 아이언은 대장이다? 그러면 드라이버와 같은 흐름으로서 공을 쳐줘야 돼요. 즉, 공간을 4번 아이언답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연습 차원에서 그런 거지만, 넓게 서서 넓게 서서 4번 아이언답게 우리 그 보잉 747이나 A380 뜰때쫘 뜹니까면 왜 비행기 뜨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가요. 저 A380을 우연히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천천히 뜹. 근데 다또 그리고 심지어 힘도 좋아 엔진 네발 달려서 또 빨리 도착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자, 롱아연이에요. 롱아연은 긴 활주로를 필요해요. 즉, 접어, 펴,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이러한 패턴의 역할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넓게 공과 거리도 멀리, 그리고 발도 넓게, 그래야지 활주로를 넓게, 넓게 쓰면서 공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또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넓게 쓰면 왜 떠요? 넓게 쓰면 왜 떠요? 그렇게 그래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또 이병옥 레슨 아니겠습니까? 좁은 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제이 어깨 각이 휘어있는 정도를 보세요. 제가 여기서 탁 던질 수도 있고, 그렇게 확 던질 때마다 뭔가 위로 던지려면 제가 이렇게 기울여야지 위로 으아, 수리탄 던질 때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옛날 어, 전쟁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돌 던질 때도 이렇게 해야지 높게 던지는 이렇게 하면 밑으로 던질 것 같고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이죠. 좁은 데에서는 제 어깨가 이 정도예요. 근데 넓게 서면 넓게 서면 넓게 서면 넓게 서면 넓게 서면 어때요? 이병옥 스윙은 공이 안쪽이긴 하지만 이 길이에 따라서 점점 점 왼쪽으로 갈수 있죠. 그러면 내 어깨가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점점점점점 긴 클럽일수록 넓게 설수록 기우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어깨 셋업 각도에 따라서 공은 런칭이 된다 그러죠, 런칭. 그래서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어질수록 사람 몸은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냥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서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어진 각도가 점점점점 쫙 풍선에다 바람 불면 늘어나듯이 쭉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클럽을 칠 때, 긴 클럽을 칠 때는, 어, 저한테, 어, 헷갈린다. 긴 클럽 칠 때, 어, 언제 가까이 있으라며, 뭐, 우드, 쓸, 우드 칠 때는. 그건 뭐냐면, 공을 아예 못 맞추는 분들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아이언 레슨이지만, 우드 살짝 가져와 볼게요. 자, 짠! 자, 이제 3번 우드인데, 이렇게 가까이 쓰라고 하는 건, 일단 공을 못 맞추는 분들, 띄우고 안 띄우고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든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공을 맞추, 떠요, 안 떠요?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아, 이거 서 있는데 볼이 어떻게 떠? 하지만 공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드가 안 맞으면 일단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일단 맞춘다는 가정하에 볼을 뜨고 안 뜨고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공도 못 맞추면서 그런 분들을 가까이 쓰라 이거지, 일단.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이 맞아. 그러면 그때는 우드도 사실은 뭐 2등은 되잖아요. 그러면 넓게 주고. 넓게 주는 상태에서 볼이 지안 뜨니까, 넓게, 넓게 주면, 공을 이렇게 해서 쭉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왼쪽으로 감기긴 했네요. 그러니까 탄도는 일단 넓게 쓰면 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공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일단 가까이 서서 공을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은 잘 맞는데 볼이 안 뜨는 분들은 넓게 서서 그 클럽 성격에 맞는 활주로를 확보를 해 줘라. 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레벨이 된다. 그리고 좁게서는 거는 미운오리 애기, 미운오리 새끼. 그런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일단은 돼야죠. 오리가 뭐 며칠 제가 다음날 중다그 다음에 백조 됩니까? 연습해야죠. 그리고 올라와야죠. 제가 레슨 드리는 건 매일매일매일 바뀌는 건 하루하루하루 하루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서 그러니까 매일 따라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숙달이 되고 다음 거고 다음 거 숙달 되면 다음 거 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하, 열정적으로 흥분하면서 레슨 하냐면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50강이라고 해가지고 50일 만에 끝낸다. 물론 50일 만에 이해는 할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고 몸이 안 따라주면 이거는 50년은 좀 너무했고 한 5개월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 다음 시간에는 그 아이언 레슨 마지막 레슨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실전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 다음 시간 레슨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그거 아시죠?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좋아요 버튼 지금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이 영상이 파워풀하게 퍼지고 또 저희 채널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저도 힘이 생기겠죠? 그래야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Swing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